관악산 서울대행 열차입니다. 대방, 보라실 서울대학교 방면으로 가실 는이 열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This train bound for o n s a 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rain goes to s o n a t i o n a l University 입니다 운행 중 넘어질 수 있으니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hold your handle f i r my l well while standing. 이번 역은 대방, 성해병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서울역, 의정부, 수원, 인천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이번 역에서 1호선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Deving, 성해 Hospital.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1.